너를 내가 키울 수가 없어서 미안해 밖에 흰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, 어머. 운명이란 고향이다. 눈에 아유.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가 그치? 더 그치? 없이 <웃음> 좋은 인연은 <웃음> 좋은 때에 서로 끌어당기고 나쁜 인연은 그 아니야. 실에 채여 넘어진다더니 어, 근데 너 나한테 오면 안돼아 미안해 <웃음> 내가,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얘 봐봐 <웃음> 왜 이래 너 나한테 이상한 거 하면 안돼 순이 패밀리와 수빈 패밀리는 오래전부터 꼭 운명의 실로 연결되어 왜 있었던 것 같다. 왜? 미안해. 나한테 비비지 마. <웃음> <웃음> 어머니! 아버지! 어머니! 아직도 고양이가 있나? 엄마한테 혼났어요. 갔나 보다. 어 고양이.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으나 운명의 실이 끌어당겨 동생들을 넷씩이나 만들어준 인연. 그 모든, 모든 것이 다 운명이었고 필연이었다. 너를 내가 키울 수가 없어서 미안해. 미안해, 야옹아. 내가 나중에 널 키울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. 아쉽게 그러진 못하겠구나. 묘연이라는 게참 신기해요. 그때 그 치진향을 데려와 키웠다면 순이 패밀리의 탄생이 있었을지 오늘 이렇게 예쁜 순이 패밀리가 우리 집에서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지 1월 25일은 오전에 산책을 하다 치즈냥이를 만나고 오후에는 순희를 만난 운명같은 날이에요. 치즈냥이의 향기를 순희에게 전해준 날 내가 아빠와 엄마를 연결해주어 망고 체리모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이날 사건이 오늘을 만들었네요. 처음 보는 나에게 배보이며 친근함을 표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은 치즈냥이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 폭염 속에서 먹이를 구하고 아프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을까요? <웃음> 이디야 홍소정님의 댓글을 인용해 미안해. 만든 영상입니다. 구독자님들의 좋은 말씀 늘 감사합니다. 안녕 간다 이제 갖고 온다 망고. 만고. 망고는 <웃음> 이거 물고 오는 걸 잘한다. 망고! 또 날릴게. 갖고 와.